역할 보스는 구막 4장 보스입니다. 네 번째인 그 사람의 정체 여기서 보스가 나오고요. 초반 쫄 어떻게 잡는지 이제 다 아시죠? 네. 지금처럼 이렇게 했다가는 포션 낭비만 합니다. 아! 우선 이 캐릭터는 공속 105%의 아처 캐릭터입니다. 메인 퀘 깨기 귀찮다고 저한테 맡기셨는데 어제 본캐는 아직 클리어 못하니 개이득인 상황입니다. <웃음> 첫 번째 쫄을 다 잡고 나면 두 번째 또 나오는데요. 바로바로 도망가 줍니다. 어, 멍 때리다가 엄청 뚜까 맞았네요. 쫄들이 엄청 따라오는데 다리까지만 딱 내려가면 집으로 돌아갑니다. 일단 고트력 아처는 처음 해보고 어, 클래스 스킬부터 알아봐야 겠습니다 아니 방금 집에 간 애들이 벌써 왔네요 오 이거 뭐야 가격일자지 뭐야 이거 개쩔어 왜인지는 모르겠으나 아처가 잘 잡는거 보고 그냥 잡아버렸습니다 어, 그만큼 안써도 되는 상급 아이작을 몇개 먹었네요 이렇게 두번째 쫄까지 잡고 나면 이제서야 본방입니다 이 예, 자본주의 맛 라떼가 맛있게 보이는지 열심히 쫓아오네요 하지만 다 상대하다가 골로 가니까 아까 리셋했던 지역까지 도망가줍니다 음, 아까보다 원래 안갔네 자 이번엔 이 쫄들을 미인계를 이용해서 한명씩 낚아볼겁니다 구석에서 경비병들을 유인할 이 라떼향을 피워줄겁니다 네 물론 개소리구요 아 도착과 동시에 저 멀리서 경비병이 냄새를 맡고 왔네요 좋은 타신이니 라떼향으로 보내줍시다 아, 생각해보니깐 CC기 어떤 스킬이 있는지 확인도 안했네요 아, 첫번째에는 없고 두번째 세번째 스킬에 CC가 있습니다 아 영웅스킬이 없네 계속해서 이 경비병들을 라떼형으로 모셔봅니다. 어, 이렇게 깔짝깔짝 가다보면 쫄만 골라내는게 가능합니다. 아, 그리고 뒤에도 눈이 달렸는지 제가 쳐다만 보면 바로 달려들어요응너드컷 음, 다음 타깃을 고르는 중인데 아니 본체가 와버렸네 갑작스러운 대치 상황. 일단, CC도 잘안 먹혀서 힘드네요. 어쩔 수 없이 리셋 시킵니다. 끝까지 남아있던 경비병. 응, 로저컷. 다음 타기. 응, 로저컷. 자, 여기부터 진짜 보스전인데. 어.. 공략이랄게 없습니다 빙빙 돌다가 쿨 오면 때리고 빙빙 돌다가 쿨 오면 때리고 내가 이 짓을 왜하나 싶을 정도로 재미도 없고 말 그대로 귀찮음 그 자체인 테스트입니다 일단 인간형 부스들은 공격 유도를 이용해서 반격도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스킬 콜올 때까지 돌다가 때려줍시다 그리고 이 녀석은 좀더 크게 돌아주세요 이렇게 크게 돌다 보면은 홀로롤로롤로 아니 저거 뭐야 아니 저런 곳에 함정이 있네 네 무한반복 보셔서 뭐합니까 이렇게 약 20분가량 잡고 마무리 단계입니다 아니 근데 이 자식 피 없는거 아니야? 아니 몇대로로려 죽어 하지만 본능이 느꼈다. 데빌 체있서도 없고, 뭔가 못깰것 같다고. 예상대로 포션 2가 없었고, 영웅 스킬도 없었기에, 어, 돌다가 죽었습니다. 그 뒤로 본조님한테 영웅 스킬 한개 구해두라고 했고, 세계적 구매에 성공했습니다. 어차피 앞으로 클리어해야 할 보스들한테 영웅 스킬은 필수인지라 꼭 필요하긴 했습니다. 그외 스킬 세팅은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그럼 4장의 마지막 보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리셋 먼저 시켜주시고요 들어왔던 방향에 반대로 쭉 내려가줍니다 공식 고프는 풀로 돌려놨구요 첫번째처럼 한마리씩 위인해서 잡아줍니다 누워 있으면 편하다. 원래 리셋 시키고 또한 마리씩 잡아야 하지만 투력이 좀 되는 것 같고 귀찮아서 3 대로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메인 캐스트 국룰인 시계 역방향으로 돌기를 시전해 줍니다. 그리고 지겨운 쿨 맞추기 시간 입니다 영웅 스킬을 시작으로 딜을 넣어주시면 되고, 영웅 스킬 CC기가 안 먹히면은 쿨타임 올 때까지 도망 다니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건 이때까지 쭉 해왔던 방법이죠. 다른 게 없습니다. 이두 번째 보스 잡을 때는 울타리처럼 보이는 거 밖으로 원을 그려주시면서 잡으면 되겠습니다. 어.. 지금 몇몇 버그가 있다고들 하는데 제가 직접 본게 아니라서 확인이 힘드네요 어, 듣기로는 이 울타리에 보스가 걸려서 못 움직이는 그런 버그라고 합니다 어, 혹시 영상 제보나 정확한 방법을 아시는 분은 이 더보기란의 주소로 제보 부탁드립니다 이게 울타리에 걸리는 거다 보니까 멍거리 분들 말고는 어, 딜 넣을 수 없는 구조인 것같더라고요 근거래분들은 어차피 버그가 걸려도 맞으면서 때려야 하기 때문에 어, 의미가 없는 것 같긴 합니다 어... 큰일났습니다 지금 영상 종료까지 약 2분 정도 남았는데 어...뭐 더이상 할 말이 없네요 여기 다음 영상 부터들은 이제 빙빙 도는 장면을 다자르고 보스한테 들넣는 장면들만 넣어놨습니다 솔직히 저도 지겨운데 이지겨운걸 영상으로 보면 더 지겹지 않겠습니까? 지금 어떻게든 남은 시간 뭐라도 말하면서 떼어봐야 되는데 뭐 이거 딱할 말이 없네요 진짜 이런 메인보스 너무 재미없고요 하지만 아직 4장이라는거 5장 6장 아직 두개더 남았는데 이 뒤에 나오는 두 개는 더 지겹다는 게 문제네요. 아, 그리고 지금 대리 좀 보내주시는 분들이 다 원거리라서 어, 좀 근거리 분들도 보내주셔도 됩니다. 나름 근거리 공략도 써보고 싶은데 제가 갖고 있는 근거리 캐릭터가 한 개도 없어요. 캐릭터별로 하나씩 받을 예정이니까 아직 근거리는 된게 없어요. 혹시나 추력되는데 깨기 귀찮으신 분들 혹은 물약이 넘쳐나는데, 어, 지컨트롤해잘안 되신다 하는 분들, 언제든지 막혀주시면 됩니다. 어느 순간 끝났네요. 자, 이한줄왔을때 데빌체에서 썼고요 어, 구막에서부터는 데빌체에서 썼다 한들, 쿨타임 돌 때는 무조건 도망가 줍니다. 그리고 이 보스는 피가 60% 남았을 때 클리어가 되니까, 이점알아두시고요 마무리 놓고 끝이 났네요 어떻게든 시간 다 채웠습니다